네 안녕하십니까 스펙터입니다. 오늘은 어, 미국 어, 쪽에 어, 투자할 수 있는 ETF 중에 최근에 나왔죠? 어, k b s t 미국 나스닥 100이 종목에 대한 어, 이제 데이터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저도 관심있는 이 ETF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오늘 토요일이죠? 금요일날 어 일을 마치고 어 회사 사람들하고 몇명그 사람들하고 그 해운대 바다를 좀 보고 오랜만에 월급도 받고 해가지고 맥주 한잔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조금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건 이제 다음 영상에 또 이어서 올리도록 하고 자 오늘은 k b 스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은행의 국민 정, 국민은행 증권사에서 이제 하는거죠 k b 스타 그래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스닥 1 전세계 최저수준 보수 ETF다 0.07% 그래서 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홈페이지에서 KB 스타 상세 보기 정보 있죠? 이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그건 없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은 구성 정보를 보게 되면은 희한하게도 인베스터 QQQ가 비중이 10.38%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10%, 마이크로소프트 8.6, 아마존 8.5, 그 다음에, 낯싹 선물이죠? 선물에 7.5 들어가 있고, 페이스북, 그 다음에, 어, 구글이죠? 아팔 구글, 그 다음에 테슬라 2.63 이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테슬라는 좀 비중이 많이 났네요 네. 그래 있네요. 그래서 조금, <웃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저거시기한 게 이게 조금 걸리네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선물인데 어 예를 들어서 어 간밤에 나스닥 종목이 막 이렇게 올랐어요. 나스닥 종목이 간밤에 예를 들어서 뭐한 2% 올랐다. 아좀보라이트하게 보기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죠. 이 종목이 간밤에 버라이트하게 한 10% 올랐다. 그러면은, 다음날 아침에, 우리나라 이제 장이 9시에 열리면은, 이 종목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이 선물이, 이 선물이, 은봉으로 떼버렸네? 은봉 마이너스, 은봉으로 마이너스 5%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은봉으로. 그렇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얘가 만약에 10% 올랐으니까 우리도 같이 10% 올라야 되겠죠 추종하는이 종목들이 근데 5%야 그러면 한 이정도 이래 되겠지 이래 되거나 뭐 이래 되겠죠 그러면 한 4% 에서 한 2% 정도 왔다갔다 하겠네요 아니면 이게 지금 음봉을 때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음봉이 될 수도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어 미니 어이 지금 나사 선물 주소가 들어가 있다는게 조금 어, 좀, 계류율이 있겠다. 계류율이 좀 차이가 있겠다라는 그런 좀 걱정이 있겠지만은, 어, 쨌든 들어가 있는 것들은, 어, 종목들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QQQ를 지금 기반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크게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보시면은, 기술주 위주로에 IT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IT.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헬스케 아, 조금 들어가 있고, 주로 이 종목들을, 이 포트에 지금, 이섹트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네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한번 구성 종목을 보도록 하죠. 네. 몇 개? 지금 100, 나스닥 100인데 거의 100개인데 107, 107개로 1 0 7 지금 되어 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종은. 자 한번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 있나 한번 우리가 아는 종목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종목도 있나 한번 보도록 하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QQQ 있죠 인베스트 QQQ 자 비중 12 프로죠 그 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 다음에 미니석거낫싹선물그 다음에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 자 테슬라는 2.6% 밖에 안되네 엔비디아 어도비 페이팡 넷플릭스 인텔 페... 아, 펩시스코 있고, 포스트코 있고 프로덕컴 있고 어 보자 amd 도 있고 아 0.6 다 아, 이러네요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보게 되니까 거의 뭐 0.0이 뭐 비중이 0.1 0.2 0.3 0.4 0.5 0.6 이래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테슬라는, 어, 구성 종목 10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앞으로 더 비중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보면은,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네요. 네. 자. 이게,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상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KBSTAR. 음. TF. 자, 보겠습니다. 음, 뭐 좋은 내용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뭐 보수가 싸다는 내용이 죠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도 0.4% 정도 보수를 받고 있었는데 어, 이런 지금 최근에 킨덱스도 그렇고 KB스타도 그렇고. 어, 미국을 추종하는 지금 ETF들의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면서 서로 지들끼리 치고받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 그래서 어, 타이거도 이제 0.07% 지금 내렸습니다. 보수를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지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땡큐죠. 땡큐. 네, 그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 계좌로 하지 마시고, ETF나, 아, e t f 아니고, 개인연금 펀드 계좌나, 개인연금 IRP 계좌로 해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 경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아, 여기 잠깐, 뻗었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 연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그 65세 65세 이상이 되면은 어그뭐가요그 받는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어 연금,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 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65세 이상 국민연금, 근데 이 국민연금이 어 지금 우리 지금 제가 3 9 인데 한 20년 후에는 바닥에 나옵됩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못 받는다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지금 어른들은 지금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은 아 어, 그때 이제 50년생 60년생 분들은 지금 받겠지만은 아 어, 지금 3 40대는 못 받는다 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고갈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라에서 어 이걸 대비해서 나온 상품이 뭐냐면은 연금저축펀드 그 다음에 연금 개인 개인연금 어그 다음에 IRP 이렇게 두가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얘같은 경우는 400 얘같은 경우는 300 이래가지고 1700만원 1년에 1년에 어 700만 원에 어 세액 공제 해 줍니다. 이 뭐냐? 연말정산 때. 그래서 700만 원 세액 공제를 해 주니까 보통은 한 115만 원에 세공어 이제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환급에 대한 어 효과가 있다라는것이죠 예.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에 400, 개인연금에 300에 넣어가지고, 700만원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연말 재산 때, 어, 115만원에 환급받을 수 있는 효과를 계시 저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이렇냐면은, 저처럼 1인 가, 1인 주택, 1인 가족 같은 경우는, 어, 부양가족이 만약에 없다. 부양가족이 만약에 없다. 어, 다른, 뭐, 가족 중에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부양가족에 이전 등록되어 있다든지, 나는 부양가족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어 연말정산 때어 연말정산 정산 때 돈을 뱉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돈을 뱉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저도 이제 일을 갈고 어 이제 세테크를 하려고 세테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유지, 또 최근에는 ETF가 좀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자금들을 어, 증권사에 증권사의 ETF 아, 증권사의 어, 연금 계좌 계좌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그어플있죠 어플로 이전할 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어, 이전 어플로. 그래서 저도 다음주 월요일날 이제 9시가 되면은 증권 어플을 열어 가지고 이전할 수 있게 그렇게 연금 저축 그 연금 계좌를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저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을 보니까 어 연금 계좌가 있고요그 다음에 irp 그 계좌도 계좌 계좌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어서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어, 올해는 irp 계좌를 이전 한번 해보고 내년에 연금 계좌까지 다 이제 통합적으로 이전을 할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그래서 하는데 어 이제 이, 지금, ETF를 지금 만약에 거래하게 되면은, 자, k b s 타 미국 나스닥 100이죠? 이게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 b s 타 자, k b s 타 미국, 미국, 나스닥 100이죠? 보니까, 1% 올랐네요. 105원. 그래가지고, 어, 만, 500, 만 5원입니다. 만 5원. 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흐를 것이냐,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아, 10년을 보고, 10년에 4배에서 5배 정도가, 어, 상승을 하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년을 보게 되면은, 복리효과로 인해서 뭐 20배 20에서 30배 갈수 있겠죠 그래서 연금계좌를 통해서 장기투자 그렇게 해가지고 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가능하면 연금계좌로 연금, 연금 계좌로 이거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 보고 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로 1년에 1700인가 넣을 수 있어요 총 그래서 연금 계좌로 1700을다 넣고 난 다음에 이걸 다 채웠다 만약에 다 채웠으면 그때 개인 계좌로 더 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마 어 내년부터는 어 개인 계좌로 하지 않고 연금 계좌로 이 KB 어 미국 나스닥 100 얘랑 KB는 어, 미국 나스닥 100도 있지만 은 S&P 500이나 그런 종목도 담을 수 있는 종목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이랑 미국 나스닥100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이렇게세 가지 종목만 압축해 가지고 가져갈 생각입니다 S&P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곧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보기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S&P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 스타. 자, 뭐 보자 보자. 음, 아직 여기는 정리가 안 됐나 보네요. 뭐 여기 없다면 뭐 내년에 어차피 공격적으로 들어갈 거라서 킨덱스도 0. 그아 타이거도 0.07이라서 타이거의 SLP를 들어가도 뭐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트렌드는 역시, 이제, 해외적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 해외적이 아니고, 트렌드는 ETF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외쪽을 이제, 해주, 해주는 게 있네요. 여기 보면은, 4차 산업 미국, 뭐, 고정 고배당, 나스닥 백0 0 이렇게 있는데, 어, 아직, 어, 미국의 S&P 500, 5을추종하는 상품은 안 나왔거든요. 그것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증권사 어플을 이렇게 막 안하시는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 k b 스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수익률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뜨니까 이거 보시고 아뭐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아직 나온 자운지가 지금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etf 를 이제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어 펀드 대신에 펀드 하시는 분들은 펀드에서 etf 로 이제 이전하셔야 되는 이제 트렌드가 됐다 더 좋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etf 를 하게 되시면은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 종목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어 예를 들어서 어 애플이 잘 나갔는데 10년 뒤에 돌아왔더니 애플이 안좋아 그러면은 이 애플 종목을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새로운 또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그 종목을 또 여기다 넣어버리죠 네. 그래가지고 종목의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종목을 이제 바꿔치기 항상 어, 잘나가는 종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 스스로 0.07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알아서 미국의 제일 잘나가는 종목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ETF, KB 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다 그러면 이 종목만 한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미국에 잘나가는 회사들만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편하죠. 네 그래서 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항상 미국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느게 잘나가고 그런거를 공부를 안해도 되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편하죠. 그, 저처럼 맨날 꼼생이처럼 어느 게잘 나가고, 나다고 계속 보는 게 아니라면은, 물론 저처럼 꼼생이처럼 계속, 어 미국의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떻고, 트렌드가 어떻고, 어느 회사가 잘 나가고, 어, 캐시 우드 누나가 요즘에 못 하고 있는지, 그거 다 계속 꼼생이처럼 본다고 그러면은, 안하게 낫죠. 왜냐면, 요, 수수 0.07%가 내수익률서 깎이니까. 근데 0.07% 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어뭐 거의 뭐 공짜로 산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수수료가 거의 없다고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한번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도 좀 0.07% 면 타이거 도타이거가 지금 1등 인데 새롭게 시작하는 이 종목도 보니까 완전히 큐큐큐를 잡으려고 어그 정도의 칼로 갈고 온 건지 아니면은 잘 모르니까 제일 잘 나가는 QQQ를 그냥 아예 뺏기자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 미국의 제일 잘 나가는 ETF인 QQQ를 기본 베이스로 포트를 담았기 때문에 어, 종목 구성은 어,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고민이 뭐냐면 미국 쪽에 가지고 있는 이 QQQ나 XLK, ARKK 뭐 이런 것까지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것도 가지고 가고 어떻게 또 자산 배분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은 이 종목 자체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무조건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어 이제 어 회사 다른 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꼭이 어 종목 없는 분들은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 종목으로 매번 적금 넣듯이 한달 한달 월급 받았다마다 정기적으로 해라고 꼭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같이 부자 되는 길로 자 영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